살다보면 ISTJ도 의도치 않게 삼각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. 만약 ISTJ와 오래 만났지만 헤어진 전 애인이 새 애인을 사귄지 얼마 안 됐는데 ISTJ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? 여기서 먼저 우리는 ISTJ의 사회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. 만약 연애 경험이 적은 ISTJ는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고민하다가 전 애인에게 갈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회 경험을 해본 ISTJ는 현재 애인을 필사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전 애인과 이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이 내용을 토대로 ISTJ 전체 유형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ISTJ는 생각보다 과거의 추억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고 또 현실적인 ISTJ는 올인 제외에도 결국 동일한 이유로 다시 헤어질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 Jiyang San Yul Tongha i s t j w a Yui h o n In Shingo Ha Shigil g e Had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 a i e Ha s h i Mayan Secret Yiyang San Bon In d u n Fan Yiyang San Vlog ASMR d u n Total n e g a j e Benefit Yul Nulil Suitsudnada Uchuk San Dan Card Lul Clip a g e i b Ha Juseya